무쳐버렸다. 오케이, 중남구 짤. 갑밥비 하나. 클라스 나면 안 돼요. 이거 클라스 전진 안 한다. 오, 랩파이 전진? 아우 피가 안 돼? 아니돼요 스페셜 포스. 아, 적배, 적배차, 적배차. 아 매주 사신다고? 그럼 이번엔 꼭 되실겁니다 화이팅! 안되더라도 이번주 안되면 다음주 하여튼 뭐 어렁뚱땅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2 0킬 c 200개, 3 0킬 c 300개 혹시 몇 코인이죠? 오케이 오케이 총기 상관없어요 2층, 2층. 혹시? 2층. 야안 지안 지안 울벨 문이 울 하나 뭐 울벨 문이 짜고릴? 짜고 짜고르 하다 짜고르 다 짜고르 적배 있다 아삥 삥 소리 는데적 있어 상관없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야아 어, 아, 아, 이거 뭐, 말고 은행펌 특 아니, 삥가나가지고 어, 지금 본 거야. 그래서. 동안 썰, 한, 2층이나, 2층. 우리 또 주말에 쉬시는 직장인분들, 내일 금, 불금 달리고, 다음 주 4일만 하면 바로 추석이네. 휴가까지 쓰면은 나이스. 진짜 저, 저도 일 다닐 때, 요런 또 명금, 아, 명당. 황금 연우 라인에 딱. 휴가 물었으면 되게 좋았는데. 미안해. 요새는 이제 살짝 또. 오우! 이 e Nice! Nice! Nice! Nice! Nice! n i 요 e 형내 c e Nice! Nice! Nice! Nice! n i 적들 몰라요, 뽕하나 첫진이 혹시 오늘 한잔 하신거 아니죠? 지하둘 <웃음> 나이스 지둘 지하둘 아, 뒤에 뒤에 뒤에 적배 에? 아군이 아군이 적배 누구야? 어, 난데 적배 죽었나봐 난데스까? 아, 가서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우스.. 어, 하우스 석 딱딱 하석은이 녀석은 이이이렇게 돌아가냐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작게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이이이녀이 녀석은 이다나이녀석다이이녀이 와 주차, 중차! 공차 츤나 잡으러 가주나또 어, 있는 거 어, 아니에요? 어, 폐지, 아 조심! 아쟤쟤쟤 야! 아, 지지와 미친 2층! 2층 2층 2층 아 망했다 예측했는데 아쟤못 잡았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친구들 보러 갈것 같습니다 내가 붙을걸 미쳤다 미쳤다 무쳐버렸다 오케이 중단 것잘갑밥비 하나 클라스 나안 돼요 이거 클라 전진 안 한다 오 레퍼 전진 아 피가 안돼 아니 돼요 스페셜 포스 아, 적배차, 적폐, 적배차, 적배차, 시나 아군이 아군. 승리하였습니다나 네. 있다 아, 얘 여기 고정적으로 쏘아있네 <웃음> 바로 일단 미션, 또, 미나케 모드 아, 레 아, 랩벽이 어그로 너무 잘걸어졌어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랩, 어, 삥, 삥, 삥, 삥, 삥박소리는는것 같은데? 어? 아 어우, 이거 뭐야? 포토 양념? 중자 배들 안 돼요 여기 있나? 클랑 갑다 지하, 지하나 어, 이거 랩핑 안 돼? 컷 클라우도 지금 클라, 클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아 니 제거 아니라이번건 저기 희망이 시작했다 <웃음> <웃음> 저포하나 대형 <웃음> 연방 아빙 작빙하나 <웃음> 오나 죽었다 아 중빙 자기 포하나 와 여기 어디야 예세에디이들잘 못보죠 철포가나 일단 적배차브레이 아이고, 실수로 등차뛴거같아 미안... 야, 나 지하, 너. 적배? 적배 차 적배. 안미 차랑 안 미안... 미요 피노키오 미안... 이데 아군이 안미아 미안... 어, 어시아니다말바가 o m o 씨. 비도 아, 지금 마음이 급해 보인다, 형님? 오케이, 칸다운 지금 나온 거 같은데? 나온 것같은 나온 것래은데 나온 것거 어디야? 온물같물데나 야? 것 같은데? 나온 것다은데 와 안좋으십니까 어, 큰설이에요 큰설 큰절. 왼쪽으로 돌걸 와 스고이네 16킬해야되고 아 저는 적배 아까 담잡는거는 하나에 있는 건 우리 뒤에 한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거는 이제 같이 잡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양념이라도 좀됐거나윈체를좀 세게 박, 박았긴 했는데 붕붕 어, 아, 2층에 폭 봐주면서 빙 오! 빙빙 하나, 빙 하나. 빙빙 하나. 힘들게 빙두개빙 두고, 빙이고빙 두고, 빙 두고, 빙 두고, 빙 두고, 빙 두고, 빙두요빙 두고, 빙 두고, 빙두 흔적 하나. 반, 반 밑에 좋지? 어, 빗박, 빗박, 아래, 아래. 와, 하와이 피스타. 아, 나이스. 이지 마. 아, 나이스. 어디로 던진 거지? 기도 박세요. 이거 미션 들어왔으면. 예? 들어왔겠다. 아, 더블킬. 어. 까비. 설경구, 사팔 아, 어, 우물, 우물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물, 깍솔, 아. 스페셜. 스페셜. 어, 이, 맷이셨구나 어, 어, 깍돌이구나 어, 어, 자, 천천히. 언더까나? 이거 2 0 k 로 못하는다, 얘가. 어, 하나. 중물배 하나. 오케이. 중물배 하나. 중물배 한 번이래요. 일반인 선수 나이사 자 일단 2 0킬 성공 아 이거 30킬 할수 있겠는데 아, 아. 어? 두개오케오케 아니 왜 이렇게 공격 잘해 우리 <웃음> 미사일이랑 다르잖아. 역시 무반영... 뭐야? 언덕 하나, 언덕! 큰적 하나, 큰 적! 큰 이빨 큰 빼고... 큰적들적 언덕 들 언덕 들닭 하나? 닭 하나, 큰적어 뭐야? 언덕 하나, 언덕 언덕, 언덕 줄! 중, 중, 아래, 아래, 아래, 단! 어, 단 소리? 하나 더, 하나 더, 기둥박기둥박 기둥박. 기둥 들어갔다, 기둥 들어갔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아, 나 마이크 꺼졌었네 나이스 나이스